자 드디어 이응 히읗 시간이 왔습니다 자음직 이걸로 스쿼시죠 여기까지다한 겁니다 이응에서 조심할 점은 요렇게 처지겠으면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빠져보이니까요 좀 납작하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보단 낫죠? 그렇지만 뭐 너무 납작하면 안 되고, 히읗도 마찬가지로 여기 붙으면 답답하고요. 또 이렇게 처지면 보기 싫습니다. 눈물을 흘는것 같죠? 그래서 여기도 바람이 지나갈 수 있게, 여기도 이렇게. 동그랗거나 약간 납작하는 것은 봐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공간 있죠? 이 공간. 그래서 둘다 공간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총 복습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기억은 세 가지라고 말했지만 이제 대략은 두 가지죠. 그냥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것이 있는가 하면은 옆에 있을 때는 이렇게 썼었죠. 이 각도 이 각도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 키억키억도 키역, 마찬가지죠. 니은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옆에 있을 땐 꺾어서 쭉 올리고 너일 땐좀 짧게 해줬던 거 기억하시고 짧게 뭐 나일 때는 좀 길게 뒤끝은 니은에다가 뚜껑 하나 덮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실 것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기가 조금 나와있죠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티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쓸 때는 쭉 살짝 뽑아주는 거. 이것도 힘 조절이죠? 어렵죠 쭉 가면 안 되겠죠 리을 리을은 기본으로 복잡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너무 넓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옆에 내려봤을 때 요런 선 맞추는 것도 좀 신경 써야 되죠. 그리고 옆에 쓸땐 역시 쭉 뽑아 주는 것. 미음이나 비음은 감사하게도 한 가지 모양밖에 없었죠. 이렇게 이걸 좀 확대해서 보는 거. 1. 좀 쓰러져 있죠? 2. 좀 쓰러져 있죠? 3.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져 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는 듯한 아름다움이 미음의 재미죠. 비읍도 미음하고 거의 비슷하죠? 첫 번째 백. 두 번째 액이 이정도 이렇게 좀 위에 올라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쓰러지거나 그러진 않았죠? 3은 여기서, 4는 여기서. 그때에서 보면은 1, 2, 3, 4. 이런 기본이죠. 이것은 거의 평행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옷은 보통, 그 다음에 내려 긋기. 즉, 이것은 뭐 4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걸 썼다면은 요것은 어나 여가 있을 때 이게 밀어 주니까 쑥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딪히겠죠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위에 쓸 때는 거의 옆으로 간다는 기분 뭐쇼 라든가 기억해 주시고 자 지극선 뚜껑 하나만 얹은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뭐지 라든가 요것은 뭐 옆에 이게 있을 때어 라든가 저저 이럴 때는 내려가죠 또는 제도 마찬가지겠죠 위에 쓸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 빳빳하게 주,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ㅊ도 역시 이점 하나 올라간 거죠 이렇게 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물론 어나 여가 있을 때 위에 쓸 때는 추 라든가 츄 라든가 억은억에서획 하나만 얹은 것이죠 코 라든가 자 그러면 크 일땐 어땠을까요 요 모양에 가깝죠 크. 왜 그런가 생각해 보셔야 돼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는데 이렇게 쓰면 허전하니까 Q라든가 큐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옆에 쓸 때도 원래는 세개를 썼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하니까 캬 ㅌ도 읍에서 이거 하나 얹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 여기서는 이선 맞춰주시고 옆에 쓸 때는 약간 톡 쳐주듯이 나가주면 되는 것읍도한 가지 모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래를 약간 좁힌다는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왜 좁히느냐? 평평하게 하면 왜안 되느냐? 뚱뚱해 보이니까 허리가 민잡는 것보다는 아래가 잘룩한 게더 예쁘죠 그런 것만 마찬가지지 이렇게 어, 쌍기역 복잡할 때는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게 이게 남과 여가 키가 차이가 있듯이 대비가 재미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여기 끼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가 들어갈 때는 항상 복잡하니까 하나는 좀 작게 하난점더 시원하게 이 비읍 마찬가지로 그냥 거의 같게 두 개를 써줍니다 이렇게 대신 그냥 비읍일 때와의 차이 조금 좁게 썼다는 거죠 그래야 좁은 공간에서 공생할 수 있으니까 쌍시옷 역시 좀 답답하니까 좁게 써주되 이렇게 하는 것과 어나 여에서는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죠 이게 조화와 배려라고 할 수가 있죠 위에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썼던 것이고 이제 이것으로서 자음이 끝났고 모음도 끝났습니다 기본연습이 끝났으니 응용으로 이제 들어갈 차례가 되었어요 이것을 커뮤니티에 제가 다 올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프린트해 가지고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과연 따라서 하는 분이 몇분이라도 계실까 했는데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블로그에다가 쓰신 것을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너무너무 보고 기뻤어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리고 뭐 저한테 감사하다고 거기다 인사를 남기시고 태그도 남기셨어요 바로 그게 제 보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프린트해서 이런 데 쓰면 되죠 쭉 쓰고 두장 뽑아서 두장 연습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셔도 좋고 피드백 해주셔도 좋고 그참보람있고 기쁜 일이죠 커뮤니티를 잘 활용해 주세요 앞으로도 또 다양한 연습거리를 드릴 거예요 아, 이런 질문들이 좀 있으셨죠 근데 연습하시다 보니까 하나하나는 괜찮게 나오더라 또는 한글자 한글자는 잘 나왔는데 문장으로 써보려고 하니까 또 역시 막 흔들흔들, 일관성 없음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뭐 저도 그랬고 누구나 지나가는 과정이죠 말하자면 낱글자나 낮 낮자음이잘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벽돌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이 벽돌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푸집이 정확해야 되고 거푸집이란 것은 제최본이겠죠 얘기에 따라서 모방이 제대로 되고 그 기본을 잘 알게 되면은 그 벽돌로 집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 문제죠 숙달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까지 즐겁게 취미 삼아서 꾸준히 좀 써보시면 되겠죠 다만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연습하고 싶은 가령 어느 특정 가수의 가사라든가 뭐 윤동주의 어떤 시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좀 제안해 주세요 제가 할수 있으면 은 해가지고 컨텐츠로 올릴 수도 있고 커뮤니티에만 올릴 수도 있고 하연우홈그 노래도 신청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것도 아마 쓰게 될 겁니다 좋은 의견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견을 거의 다 저는 아마 참고에사게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조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